<웃음> 인사하면 시키면 좀 하나? <좋구나? 웃음> 응? 할머니 할나면가 90도 인사하더라요 응? 그래? 집에 인사해야지 마. 음. 아응응 눈빛은 영이으네 응? 응? <웃음> 뭐? 엄마는 어. 할수없어 응? 뭐 달라고 또? 응응 언니가 너 마스크 좀 벗어볼까? 어서 어 오늘 서 뭐, 응. 치금 응. 응. 지금 뭐? 지금, 뭐죠? 자다 할 응? 응? 지금 뭐, 죠우다 원우가, 원우 응? 뭐? 우가어우가 원우가, 원어가원가원우어원 니가 니가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어느 거어느거기거 이거, 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주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사올라고좀 봤거든요. 응. 응. 예, 최근에 저그 상어 사진이나 이런 게 많이 나졌다고 응. 응. 응? 그는 이제 표정이나 눈빛 이런 데서 뭐 얘가 이렇게 이상하다는 방식 자체가 없는 거예요. 응. 응. 음, 되게 자연스럽고 엄마가 응. 좀 엄마가 정리하는습이 들어갔고, 영상에서 보시는 대로. 일단 첫 번째는 이제 자기 기분 조절 음. 그런 날 많이 좋아졌어요. 음. 기분 조절이 감정 조절을 하게 네, 는니 네, 음. 어, 그래. 이제 된다, 안 된다, 막 이런 것들이 대해서 네. 이제 자기 조절을 한다는 거죠. 막 이렇게 자두손 기본조절말에라 이제 사회적인 규칙에 대해서는 사회적인 규칙에 대해서 이제 인지를 하는 거거요인하괜찮아요 그러니까 이제 못했어서 나용 음. 저는 정말 초보는 음. 초보는 할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그냥 뭐기다 k n 기다 w h 지 t I m i g 이 t have. I don't k 많이 w what I m i g 분노발 a 이 e I don't know what I m i g 알아 h 는 v 이그 d o n 확실히 많이 많았어요 음. I 음. 아, 네. 네. 그 i g h t have. I don't know what I m i g h 신호가도가 하라는 음. 건데, 음. 이제 그냥 말로 그냥 키우면 쓸거 올려야 하 나가겠다고 할 때. 말려고 음. 네. 그리고 할머니 할아버지 많았을때그그 음. 그 자기 스스로 분위기상 배도 하고 할머니 할아버지 시키지 음, 않아도 음, 그래? 예 빨리 중간에 어적으로 예. 은 <웃음> <명의> 점점 자연스 음. 네. 음. 일상 속의 인지가 응. 많이 올라가고 있는 것 같아요. 응. 어, 기저귀도 이제 거의 화장실 제품은 다르고요. 그리고 다 하고 어, 바지 얼려오면 올리고눈 내려오면 내리고 너무 많은 수술이 정수변 컵되면 너무 어려워요. 응. 생활 속에 수술을 할수 있는 것 때문에 응. 뭐, 응. 좀많은 느는 것 같아요. 응. 그리고 이제 꼭 이제 뭐, 불안이 많이 줄었어요. 응. 같은 거. 음, 그런 거만 네, 가 이제 스스로 이제 어디 올라가면 그 전에 자기가 안아도 많고 음. 키즈 카페 가도 잘안 알아서 떤다라는 계속 엉놀이만붙렇게 해서 다은는데 스스로 막 조다니면서 막 뭐, 엘에서에서도 음. 막 놀고 그냥 네. 그 아, 키즈 카페도 여기서에서만 그는 사람 많은 것도 좀좀사과이는기 같아요 애들 키즈카페에서 애들 보면은 이렇게 뭐좀더 가서 간식도 보인다 아, 그건 아직 안 보인다 긴 볼텐데 예. 뭐, 네. 저, 그, 보긴 볼 텐데, 네. 뭐 네. 근데 이제 이렇게 그 익숙하게 다녀 수는 못해 지금 네. 애들하고 경험 자체가 너무나없어가네네그래 뭐, 어. 그렇게 땡강 부릴 때가 있어 네. 그러다가 또 얘기하면 내가 언제 그래야 돼지금이 네. <웃음> 뭐 자기야 그렇게 하면은 저희가 서운하게 되니까 아, 음. 그 분위기를 느끼는서아 어, 이제 다시는 이러면 안 되겠다라고 그런 느끼는 게 이렇게 자기학습하는 거. 음. 그리고 이제 집에 뭐 손님이 오잖아요 음. 음. 할머니 할아버지도 오고 아빠 친구도 오고 이러면 음. 특히 할머니 할아버지 익숙해졌으니까 음. 음. 굉장히 좋아하요예뭐 음. 마중 나가서 길가에서 보면 막 인상하고 음. 예 집에 와서도 막 기분 엄청 좋아하고. 음. 음. <웃음> 가서 막 이렇게 치대요막 가서 치대고. 아이가 <웃음> 떠는 거예요. 네, 네. 네, 그리고 아, 이제 네. 아빠 친구 처음 는 사람한테도 네. 처음엔다가가지 네. 않는데 다 네. 이렇게 보면서 <웃음> 이렇게 조금 놀아주고 안띄엄띄 놀아주면 또돌화서또 네. 해라. <웃음> 가서 막등기막 막 기대고 막 그렇죠, 그래. 이제 그렇죠. <웃음> 음. 이게 어쨌든 그 이제 조정이면 그 뭐, 그게 되게 중요합니다. 음, 네. 그러니까 이제 밖에도 나가려고. <웃음> 그러니까, 그러니까 아이가 사람하고 관계 맺고 오자는 그 욕구가 생긴 거라면 사람한테 잘 보이려고 사람한테 관계를 맺을 때 즐거운 경험을 하려고 그러고 근데 이게 자폐를 벗어났다는 <웃음> 어떤 질표를갖다 얘기하는 거라고 에? 자기 감각에 빠져 있는 게 아니라 사람하고 관계를 즐거움을 갖다가 이제, 이제 아는 거 아니야 그리고 그걸 위해서 능동적으로 노력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이제 얘가 지금. 그 지금 보면서 아주 명확하게 사회 그러니까 적인 학습, 사회적 학습을 할수 있는 상태가 된 거예요. 사회적인 학습은 응? 그러니까 이제 그 동안에 가정 내에서 이 아이가 감각을 정상화시키는 과정이었다면 어, 너무 너무 자연스러운 상태가 됐단 말이야. 그러니까 규칙을 정해주면 규칙을 이해하고 지킬 수 있고. 그 규칙 안에서도 또 사람의 눈치를 봐서 거기에 맞춰서 행동을 하려고 노력을 한다고 말하지 <웃음> 그러면 이제 사회적인 학습을 갖다 할수 있는 상태가 된 거예요 그러 그러니까 이제 어린이집 가면 규칙을 다 지킬 수 있고 아마 그 사람에 대해서 애정이나 사람에 대해서 칭찬받으려는 욕구가 있기 때문에 다른 애들하고 경쟁을 하면서 행동을 할 거예요 서서히 그렇게 될 거예요 삐지기도 하고 다른 애들한테 그러면서 이제 그 다른 애들하고 하는 행동을 갖다가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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말만 하면, 그러니까, 하면 와서 하다 하면 와서. 저번에 이제 자연스러웠을 때는 감각적인 안정이 이루어졌다는 측면에서 이제 자폐를 음. 벗어난 세팅이 됐다면 지금은 이제 아이가 사회적인 행동들을 다할수 있는 학습, 사회적인 학습과 행동할 음. 수 있는 그런 준비가 되, 됐네. 됐어, 음. 됐어. 컸네. 그러니까. 음. 예, 말을만 아니면은 말 때문에 그런데 말도 이제 애들하고 관계하면서. 음. 확늘 거예요. 예? 금년한년 정도 동안 이제 또래하고의 격차가 어느 정도 줄어드느냐 그걸 우리가 한번 이제 평가해 보면 그러면 이제 이후에 초등학교를 어떻게 할지 뭐 이런 계획을 세울 수 있을 거예요. 예? 또래하고 격차가 지금 지금 보면은 이제 많이 나잖아요. 사실 그냥 평가를 보면 예? 상당히 날 거예요, 상당히 날 텐데 생활하면서 그게 많이 격차가 줄어들면. 얼마나 줄어들죠? 우리가 평가해보고 봐야겠죠? 지금보다 훨씬 줄어들 거예요. 그러면서 초등학교에 한 1년 정도를 위한 여러 가지 좀 그걸 한 1년 뒤에 계획을 갖다 네. 평가해서 세워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저 그렇게 네. 생각 해요. 네. 그죠? 이게 네. 네. 네. 네. 네. 늦게, 늦게 다시 기르는 애라고, 늦게 네. 다시 시작하는 애라고 생각하는 게 네. 맞아요. 좋네요. 아침에도 그래. 이제 밤 하나 응. 들고 응. 이거 먹고 싶은데 정말 응. 해달라 하데 제가 좀느 끼어났거든요. 음. 그러니까 뒤에 와서 어머 또또또또또또전보니까 밤에 이거 해달라고 음. <웃음> 언어에 대해서 프레스는 줘요. 응? 예, 주는 게 맞아요. 뭐 프로 타임한다고 프레스를 안 주는 게 아니에요. 얘가 응? 그러니까 지금 약간씩 프레스를 주면 응? 말을 할 거예요. 응. 다른 애들은 이제 이게 감각이 돌아오면서 요 과정으로 짧게 점핑되거든요. 근데 이제 지금은 이, 이 과정이 좀 오래 걸린 거예요. 감각적인 안정에서 이제 사회적인 그런 것들이 오래 걸렸어. 내가 놀다가 그게 이제 그진작과되는이그 어, 정치적인 태행이 태행이 그, 상당히 이제 이루어졌던 때, 이제 아기 때에 있던 그런 그 기억도 메모리도 이렇게 약간 좀 손상이 가면서 다시 재형성된 거. 그래서 오래 걸렸 지우는 다른 애들은 어느정도 발달하다가 퇴행이 왔는데 음, 지금 아예 발달 자체를 한 번도 한 적이 없는 거. 상태에서 퇴행용 상태에서 퇴행용으로 그. 가버리니까 그런, 거. 그런 거. 그래. 어찌 보면 은 네. 생화 4, 5, 6, 7개월, 8개월 네. 애들이 막 배고프면 울기만 하고 막 오줌 싸도 울기만 하고 이 과정을 갖다가 제가 네. 다 겪은 거예요 지금 음. 어, 지금은 뭐 좀, 자기 나이보다 좀 늦게 간다고 네. 마음을 좀 그렇게 준비를 하면 우리가 충분히 아직 도전해볼만해. 혹시 어느 모범 있잖아요. 응. 내가 제가 사과 이제 사과 으면서 이제 아빠는 쑤이. 아빠 사과 먹어. 그러니까 얘 안방에다 아빠 사과 먹어. 그렇지, 그렇지, <웃음> 둘이 다두 개. 아, 얘, 얘, 얘 이게 지유한테만 <웃음> 있는 거 아니야. 게 그러니까 지금 <웃음> 그 지우가 우리가 사회성 발달 평가를 갖다 <웃음> 지금 평가가 뭐한 게? 어? <웃음> 그, <웃음> 어, <지우> 얘, 얘가 <웃음> 지금 언어 능력 때문에 평가가 지금 떨어지게 나올 텐데 이 제가 하고 있는 행동에 지금 규칙을 지킨다면 이런 거는 저거 18개월 수는 훨씬 넘거든 그러니까 실은 제 잠재된 언어 능력이고 내가 봐서 훨씬 더 있다고 봐야 돼한 24개월 넘어서까지 다 있다고 봐야 돼 근데 이제 아직 혀가 덜 풀렸을 네, 그런 네.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어느 순간 이제 절대로 자폐들이한 음절 한다면 이 음절하고 이 음절 한다면 뭐삼음절 뭐 그렇게 안가는 애들 많아. 갑자기 문장으로 말하는 애가 많다 그러니까 <웃음> 지금 문장을 갖다 모방을 하는 거 그게 가능하게 컨텐츠가 있다고 봐야 돼. 그러니까 엄마 아빠는 제가 아이 머릿 속에서 말을 할수 있는 애인데 네, 네. 아직 표현을 못하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언 어, 에대해서 계속 프레스를 줘프레스는 어떻게 거. 어떻게든, 어떻게든, 어떻게든, 어르게치어떻게 치료 떻게든어요 이런 어요게든어떻게 그냥 떻게든 어떻게든, 어게그어고 약간 어드하게 하는데. 게든 어떻게든, 어게든어게든 어떻게든, 고떻게든 어떻게든, 어떻게든, 어떻게든, 어 뒤에 든다가 이제 한 앞으로도 가 아, 이렇게 운전한 도움이 뭔가 있잖아요. 제가 예전에 많이 힘든 건데. 네. 네. 근데 그거 이제 조금 조정을 해서 렇게 해서 꾹어요 이렇게 이렇게 하면 확 쓰는 거기 에 예예예. 나이있는거기 식단을 바꿨거든요. 어떻게? 그그 뭐죠? 아침에 있잖아. 일어나서 가서. 그 네. MCT 오일 대신 코코넛 을일 바꿨는데 왜 아, 네, 네. 그렇게 다르더라고요? 지금 는좀 강도 그냥 퍼서 내렸어요. 그러니까 강도가 네. 약한데 훨씬 더날 수도 있어요. 네. 네. 그리고 네. 그다음에 그 뭐죠? 아그견과류를 있잖아요. 매일 네. 네. 네. 아침 에 코코넛 이랑 견과류를 네. 챙겨줬어요. 네. 그두 개가 굉장히 이제 효과 보고 쌀다하고 있잖아요. 네. 아예 그냥 하루에 요만큼 먹으면 많이 먹는 편이고 네. 쌀을 줄이고 그그 그 템페라고 그 혹시 아세요? 템페? 예, 템페라고 콩으로 발효된 음. 그 그런 거거든요. 그거를 이제 주 주식으로 이제 야채랑 섞어서 그 주식으로 줬거든요. 그랬더니 응가 있잖아요. 음. 색깔도 변하고 양도 변하고. 밥 양을 줄였다는? 이게 예, 밥양 음. 확실히 그그 탄수화물을 줄었구나. 예, 당을 많이 줄이고 잘했네. 그러니까 예. 거의 캡톤 식욕거든그래 네, 맞아요. 네, 네, 그렇게 했어요. 그렇게 했더니 정말 눈을 띵게 잘할 수 있어요. 음. 그리고 응가도 있잖아요. 황금응가 할때 정말 그거 음. 같아요. 그리고 뭐 살짝 갈증응가이도 하지만 황금응가도 하고 그전에는 살짝 좀 검은 음. 좀 어두웠어요, 응가. 이제는 메인을 하고 양도 많고 잘했네 잘했네. 그 네, 콩을 위주로 이제 음, 좀 이제 음. 요리를 여러 가지 다시 생각하고 수하고 이러는 거그요 제가 상태에 맞췄어. 네, 네, 네. 잘했네. 네. 네. 그거를 다 바꾸니까 이제 음. 계속 하니까 확 음, 달랐어요. 좋은 음. 네. 이게, 이게, 그, 이 문제예요. 이게 그공에도 탄수화물이 있긴 있는데 근데 음. 어쨌든 탄수화물 양 자체를 확 줄였다는 게 그쵸? 되게 음. 크게 잘한 거예요. 잘 네, 화도고니고 그렇습니다. 그렇습니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렇습그렇습 네,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그렇습 그렇습니다. 그 네, 그렇습그렇그렇니그렇그렇습다그렇습그렇그그 부모들이 그 힘들어 하니까. 엄청 응, 힘들어. 그러니까 힘들지. 건강하다고 다 먹어주는 건 네,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웃음> 그러니까, 그래서, 그걸 하기 힘든데, 음, 그렇지. 음. 이게 되게 중요하게 잘한 거예요. 바꾸지 음, 음, 먹기 싫어하는 것도, 어차피. 음, 음, 좀, 음. 제가 먹으면 또 따라 먹고. 음, 음. 그 식단 그렇게 바꾼지는 얼마나. 11월 말부터 했잖아 음. 11월 말부터 했는데 중간에 그, 그 콩이 풍절돼서그 텐트가 음. 풍절져서 이제 딱 3일만 면먹이고 코코넛이랑 그 견과류는 음. 11월 말부터 쭉 먹었어요. 아침 그냥 규칙적으로 음. 음. 네. 음. 잘했어. 요 네. 근데 그거보다도 그거도 뭐 나쁘지 않은데 그코코넛오일로 바꾸니까 훨씬 더 네. 훨씬 좋아. 훨씬 더 좋아질 줄 몰랐어요. 음, 그게 음. 그거도 가능하니. 엔시토일이 자극감이 되게 강하거든요, 엔시토일이 자극감이 되게 강하거든요. 그렇게 그렇게 아르 진짜. 예. 크너돈지휘이도 어, 뭐. 엄청 맞았던거 있고, 요리도 안하고 그냥 있잖아요. 터서 아이스크림 하나 그냥 한세 숟갈, 티스푼을 네. 세숟이 네. 일어나자마자 그냥 집에이 그렇게 하고, 네. 뭐 그때 좀 많이 가나요? 네. 네, 그때부터 이제 애가 막 쫄돌해지고 막, 그막 말도 막, 뭐지? 다 먼저 와 이. 에너지 있잖아. 팝팝어 음. 음. 음. 음, 저희가 그래서 일부러 먹어봤는데. 저희도 에너지. 이때문에 아침을 뭐 챙겨 먹을 때되 있는데. 음. 그거만 먹고 키즈카페 가서 보통은 그걸 안 먹고 키즈카페 가면 얘를 들고 막 놀기가 막 음. 먹었고 힘들고 그랬었는데. 음. 그거만 먹어도. 얘를 음. 음. 들어, 들고 뛰어도 음. 제가 힘든 거 그, 음. 음. <웃음> <웃음> <웃음> 음, <웃음> 음, 그치 그 MCTV 수고 애가 배 아프고 그러면 코코넛 곡으로 그렇게 하는 게 훨씬 더 나을 수가 있어 네. 근데 여러밥 줄인 거는 되게 잘 알아요. 네, 죽... <웃음> 되게 강력하게. 네. 음, 음. 이제 밥도 그 고기도 있잖아요. 밥줄 됐어요. 음, 음 그, 그랬어그 예, 콩이랑 먹어서 그런지. 고기 줘도 구 전처럼 먹었잖아요막이 터지게 팍! 그냥 먹었고 음, 그, 그런, 그런 먹었거든요. 것도 아닌데. 안먹더라신기하네 음, 음. 그렇지? 너무 신기했어요. 음. 애가 그 일, 일상적으로는 큰 불편이 없는 상태가 된거죠. 된 음, 네? 네. 응? 네. 일상적으로는 지금 이제 예를 들면 엄마 아빠가 이제 애한테 생활적으로 언어로 지시하고 얘기하면 다 알아들어서 잘한다. 음. 응? 수행하고 응? 필요한 규칙을다 지키고 응, 응. 필요한 이, 자기 자조생활도 그냥 응, 응. 응. 엄마 아빠가 말로 지시하는 걸다 응, 응? 응. 알아서 수행을 하고 그러고 응. 그러잖아 네. 근데 이제 자기가 원하는 거 있으면은 지금 응. 이게 말이 제대로 표현되지 않지만 애가 이제 비언어적으로 표현을 다 해내줬대. 응. 응. 그러네. 이제 뭐 저녁에 자자고 하면 그 전에 앉려고 최선을 다했는데. 어떤 친구가 막 들어가고, 응, 듣고 이 정도면은 뭐 거의 감각적으로는 응. 완전히 안 좋아가 됐고, 응. 그다음에 이제 그분들이 중요한 게 학습을 한다는 느낌이 있죠. 이게뭘 예, 가르치면 얘가 예, 네. 배운다. 예요이 이제 조금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죠. 가르치면 배우기 시작하네요. 학습을 하기 시작하네요. 그러니까 이제 동의도 하고 이제 그전에 했을 때는 한 응. 투고만 했거든요. 네. 그리고 이제 하자고해야되뭐쉬우는데안에막 팍! 울고막 밝고 막 이렇게 하고 막 던지고 막 이랬는데 물 하면 자기도 하나 놓고 저어면 자기도 하고 기다리는 것때로 이렇게 이제 좋으시겠죠. 예 그런 차분이 되어있어요 러니까 이제, 그, 이렇게, 감각적인 놀이를 하던 습관은 아직 남아있어요. 보니까, 손이나 이런 도만 습관은 남아있지만, 네. 저건 점점, 점점 덜해지고 있을 거예요. 아마. 점점, 전혀 더 네. 네. 줄어들고 있을 거예요. 줄어들고, 이렇게, 네. 사회적인 놀이로 배체되 가고 있는 거요 어, 자연스러워져 가고 네. 있는 네. 거 네. 네. 네. 네. 그러면, 이제, 지금, 현실적으로 이렇게 좀, 이렇게, 어, 뭐 어렵게 느껴지는거나 뭐 같이 생생 생활하는데 큰 어려움은 없겠네. 예. 네. 근데 이제, 이제 아쉬움 하나 이런 거는 지금 언어가 지금 그렇죠. 네, 네. 네. 네. 그러니까 또래하고의 놀이를 갖다 어느 정도 해낼 수 있는지 이런 것들에서 아쉬움이 있는 거죠. 네. 네. 그러네. 음. 그러네. 지난 우리 갔던 게한두달전 팀이 났나 세달 전쯤에 봤던 거죠. 네. 네네. 그 사이 굉장히 잘해줬네. 응, 예, 그냥 그냥 뭐 말하나 하고 있는지는 완전히 미관이하고 차이가 없네. 이거는 감각적으로는 거의 거의 완 완전하게 회복을 하고 사회적인 학습을 하는 단계 에된 거예요. 또는 이제 그어어그 어, 어, 그러니까 애가 애가 이게그 사회적인 기능이 그 그러니까 기능이 어, 배워서 학습된 게 이렇게 뭐랄까 날아가는 게 아니라 계속 차곡차곡 쌓이는 느낌이 네, 있죠. 네, 네. 계속 차곡차곡 쌓여서 매매 조금씩, 네. 조금씩 조금씩 늘고 있는 느낌이 들죠 아빠도. 음. 그래. 이게 이제 지금 이 아기가 내가 이제 그 중간에 내가 영상 갔다한건두 개월인가 이렇게 하면서 그 했을 때그영상 정리해서 한번 내가 올렸었는데. 생각했던 것보다 퇴행해서 지능 현상들이 됐던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애가 중간에 다시 정리가 되면서 아, 한 그, 그 중간에 정체기가 아니라 오히려 한 6, 7개월, 7, 8개월요 때를 갖다 길게 보냈던 거라고 보여지고 지금 두세 달 사이에는 지금 애가 기능이 한 늘고 이런 것들 보면 돌쟁이 넘어갔고 이제는? 아니 그 지금 뭐 얼마나 나올까? 한뭐 칠, 십팔 개월이 정도까지도 그렇게 근접해가 는다고보여시는데뭐 하는 행동들이나 이런 것들에 한 느낌들 이제 응? 발달하려고 준비가 됐다고 생각해요? 그렇죠. 그렇죠. 아, 그런 예요. 나가 지금 어 사실 이게 제가 치료를 시작할 때친구가그 미안한 편이지만 이렇게 증세가 심하네요. 음, 심하네요. 그래 사람들이 이제 우리도 많이 했는데 그래서 뭐 어쨌든 기회가 돼서 우리가 치료를 시작한 건데 영상이지데어집가 응. 어, 이렇게 심하고 이렇게 정, 정체가 있던 퇴행 있던 아이가 얼마만큼 뭐 어떤 과정을 통해서 더 좋아질지에 대해서 내가 그때 정리했을 때 나는 요즘 정상 발달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한다고 응? 왜냐하면 아이가 학습된속도와 이제 중요한 뭐 관련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 느끼지만 시작을 하면서 올라가면 되니까. 근데, 어, 난내 판단이 지금 더 맞, 맞겠다 싶은 생각이 드네요. 어? 두 세달 사이에 애가, 애가 되게 뭐 렇게자연스러워져있고 뭐, 뭐, 뭐, 뭐, 자주 생활이나 사회적인 규칙이나 학습을 하는 게 많, 많, <웃음> 맞는 거예요. 그것도 언어를 이용한 학습이지. 예를 들면 엄마 아빠가 무슨 뭐 이렇게 애를 혼내거나 이런게 아니잖아요 이야기를 해주는 이야기를 습득해서 그게 애가 이해해 갖고 또 다음 행동으로 하고 행동으로 다 보는 거니까 네. 3월달부터 한다 삼월달. 3월 음. 네. 그때부터가 실제 되게 반건이니까요. 지금 집에서 그 이게 얘는 지금 다른 거보다언어 작업을 계속 줘야 돼요. 왜냐면 학습을 할수 있는 저번에 내가 얘기했잖아 학습을 할수 있는 상태에서 인데 음. 확인이 되잖아요. 음. 네? 얘한테 약간 있잖아. 프레스가 가해지는 것들이 필요해. 이거 음. 뭐, 할때 말을 해야만 죽은다든지. 그래서 애가 자꾸 언어를 이용해서 상호작용을 하는 것들을 갖다가 이렇게 안으로 이렇게 생활적인 규칙을 좀 만들어줘야 된다. 음. 그러면 말이 금방 늘 거야. 말이 금방 늘고. 애가, 애가, 리가 확인한 거는, 어, 지, 테 지능이 영 없는 애가 아니구나. 하는 확인이 된거 아니야. 그죠 그러니까, 가르치면 얘가 좀 배운다는 것들 느낌이 있잖아. 음. 네? 그러면, 어린이집에서 애들하고 또래 생활을 하면서 언어가 조금씩 출시 조금늘어나면 그러면 좋을 거예요. 충분, 충분히, 네? 충분히 좋 충분히. 음. 좋네. 우리가 지금 치료 지가 몇 개월이지, 이제? 한 10, 11개월, 12개월? 아니, 작년 2월 중순이.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11개월 된거1 음, 그렇게그래고그 그래, 그래. 그래, 그, 어, 네. 음, 그리고 그렇고그고그 대로 그리고 그리고 그리고 그리고 그리고 그리고 그리고 그리고 그리고 그리언어리고 그리고 그리고 그리고 그리고 그리고 그리고 그고 그리고 그리고 그리고 그리고 그리고 그리고 그리고 그리고 그리고 그리고 리도록하고고 공부도 하고 얘기도 하고이리고 그리고 그가고있다고 지금 속도가 붙잖아요. 그렇지? 붙을 거예 내가 봐서는 아마 금년 한 3월 말이나 4월 그때쯤에서 한번 다시 한번 보자고 3월 말이나 4월쯤 초 보면은 애가 거기서 그 어린이집에서 는 행동을 보고 어, 그때 되면 아마 속도가 더날거야 응. 점점점점점점 점점, 점점, 속도가 더날 거라고 언니가 샀어. 그래요. 응. 그래. 응. 엄마 안 사.